실제로 성능은 아서랑 쓸때 성능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투급은 이게 더 높게 나온다는 거,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쿵. 끝날 것 같고요. 와, 직원의 톱으로 끝나고 한 장이 남아요. 한 장이 남았다. 와, 톱들 미쳤는데? 자, 하이. 아이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복수의 텀날, 광폭의 록시, 우리 지금 리뷰해보고 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이마가왜 이렇게 돌았나 봤더니, 인간이 있을 때 이제 치확이 막4 0인가해가지고 엄청난데다가, 기본 스탯에 치확이 91%가 나왔어요. 뭐 이거, 잠깐만, 또 미션이 또 하나 들어왔네? 강록시로 마신덱 육승하기. 오케이, 좋습니다. 쌉가능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천사덱이 오히려 긴장되지 마신덱은 하나도 안 무섭을 것 같아. 그 말은 죄송하게. 그래도 마신덱이 좋기 때문에 꽤나 격돌할 것 같고. 그리고 얘는 지금 은총이랑 결속이랑 두개다 발동된다는 거. 이런 점들도 굉장히 록시를 돋보이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들어갑시다 자 이렇게 얼티밋이랑 연매를 섞어 쓰는데 맛있는 대는 아니다 그지 <웃음> 톱을 한번 아껴 볼게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톱안 쓰고도 요거 전체기 하나랑 단일톱이 너무 세서 한번 아껴 볼게 바로 직원으로 한번 찔러 보겠습니다 우리 형님 또패를 쓸수록 더 세지시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쾅까지 하면 체어 불 불꽃 뽑히지 주로 이렇게 뽑거든요 제가 어? 와 잠깐만 우리 형님 저렇게 하니까 너무 세지시는구나 아 이게 우형님 바로 뽑아 붙더니 어? 체인 소거리. 그지, 그 어, 오케이 좋아요. 캔디 보자. 아 못된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말이죠 미친 톱이 준비돼 있거든. 차단 당해도 괜찮아. 그냥 갈아 버리자. <웃음> 무지막지한 톱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스크. 터크 구구. 일단 우리 얼티밋 형님 퇴근시키고요 우리 차단 당해도 괜찮아요. 이제 개 미친 톱 한번 가보자. 피 많이 빨아라. 주주주주주주주주. <웃음> 아 못보는구나 이러니까 아 맛이 나다 만네오 불꽃 따셨는데 비델리가 제가 화나면 무서운 애야 콩 64만원 비원하네 아주 그냥 어? 잠깐만요. 이번에는 요거 보여드릴게요. 키가 없는 상태라 가지고. 구구구. 지금 43만. 아 우리 형님 역시 귀운이네요 내가 보니까 톱에 자꾸 펑을 못 보는 것 때문에 톱부터 갈고 그다음 전체 기던지야되겠다 좋아요. 맛인데 반갑습니다. 근타르 이쪽에 들어 있고. 패를 일단 보고 생각해 보자고. 패가 좀 세게 안 뜨거든? 그러면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아 이렇게 걸 한번 돌리면서 주주주주주주주 어? 15만 8천. 8천 역시 껍질이 있다 보니까 지금 아진대기 쾅. 첫턴에 봉도 돌리면서 페스타를 그냥 찍보는데 첫턴에 봉 돌리면서 요 정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아, 회복 불가 좋고요. 그다자 이번에 아마 힘들어온 걸로 어 피지는 않으셨다. 선생님 한번 잡아볼게요. 못 잡을라나 파광광 쿠쿠쾅 와 미쳤네 이게 나왔어야 돼이 이 톱이 나왔으면 잡았을텐데 이 톱이 안나왔군데야톱 안나온다 곤란한데 사라져버려 어? 약힘 돌아온텐체기 어? 이번엔 좀 센거 나가긴 하는데 아 진짜 이제... 좋긴좋아 좋긴, 좋긴 아 좋긴좋아 자 이번꺼 좀 쎕니다 고고고고고 깍쎅 내가 방금 판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 주인공은 록시가 아니고 얼티빈 형님이고 록시는 얼티빈 형님을 돋보이게 해주러 나왔다 약간 <웃음> 이런 느낌 그리고 록시는 그 톱이 워낙 좋은 건데 그게 안 뜨면 맷집으로라도 버텨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다. 요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또 맛인데. 고맙습니다. 맛인데. 끈타르가 안 들어있네. 그럼 요렇게 가겠습니다. 껍질 하나 벗기고. 꽝! 1 4만7 0 0 잡았다. 첫 턴에 연멸 바로 껍질 3개 있는 거다 까가지고 뽑아보고요. 첫 턴에서 연멸 죽고 나면 나가고 싶거든. 와우! 오케이 록시 출을뻔 했고요 근데 록시가 지금 패가 없어서 흡혈을 못할 것 같아요 흡혈율 자체는 좋거든요 20%거든 근탈리이쪽 네, 들어가 고 있고 음, 한명 목숨을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야 베스타 때릴 걸 잘못한 것 같아요 예 미안합니다 이건 베스타 때리는 게 맞아요 죽였을 텐데 어못 죽이네 아못 죽이네 야톱좀 나와라 톱야 톱을 이렇게 바라게 된다는 게 톱이 얼마나 좋은 편지를 지금 반증하고 있습니다 잠시 당하고 이제 죽을 것 같다 라이앤 아, 이제 갈때 됐다 좀 나와 톱. 톱지 마 톱. 아 잠식이 걸렸구나. 톱이 힘을 받지 못하겠네. 아, 그래요. 잠식이어서 톱안 할게요. 이렇게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이제 근처로 들어기 때문에 콰과광, 아, 꽈과광 옆에 서서 이제 녹아 까뿌고 번 들어가도록 합시다 뽀뽀뽀뽀뽀 까. 저저 주인공은 얼티미 형님이다. 인간의 정점은 얼티미 형님입니다. 자, 지금 요번 덱은요, 다이언까지 넘어오려서 투급이, 지금 메인덱을 넘어설 만큼 투급이 좋거든요. 그게 장점이고, 실제로 성능은 아서랑 쓸때 성능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투급은 이게 더 높게 나온다는 거, 요 정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자, 다시 또 마신덱입니다. 쿵. 끝날 것 같고요. <웃음> 직원의 톱으로 끝나고 한 장이 남아요. 한 장이 남았다. 와, 톱딜 미쳤는데? 딜이 좀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마지막 펑 터지는 게 어떤 뭐 방어력 이런 거 상관없이 내 개성에서 터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개성에 지금 내공격력이 300%가 추가로 터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와, 그냥 너무 좋은데? 자, 어이구, 야, 잠깐만요. 엄지님. 예이신에 나갈란데 이렇게 해서. <웃음> 나가보네. 빡증. <중. 웃음> 계속해서 갑니다. 아? 우리 마신덱 들어와야 돼요. 마신덱. 아, 천사네. 지금 내가 마신덱 몇승 했냐? 육승해야죠. 미션 성공이야. 상금 만원 걸려있다고. 근데 이게 아서랑 쓰는 덱이면 천사 아까 마엘 그냥 쳤더니 컷 냈거든. 근데 이거는 될지 한번 봅시다. 될까? 해볼게요. 때리고, 바바바바바 쾅! 되네. 야 이걸로도 되네 다이앤인데 마엘이 첫 턴을 잡았지 야 이러면은 마신덱 천사덱 인간덱 인간이 살짝 우세한 느낌인데 지금? 차이가 엄청나는 것 같지도 않은 것 같다고 그러니까 왜냐면 인간 두명만 돼도 치확이치확 170퍼니까 잠깐만 여기 이제 좀 패가 약간 아쉽게 덜 공격적이다 이 말이지 어, 그냥 써볼게요 그냥 써보자 누가 선턴이냐 인듯하네요 하는데 그거는 원래 이게임그랬어 원래 <웃음> 지금만 일어난 일은 아니고 선턴이 겁나 중요해요 그래서 랭킹전에서는 선턴 못 잡으면 안 된다고 봐야 돼 그만큼 선턴 중요해요 가끔 제가 이제 영상 중에 9턴인데도 되게 좋은데 막 발견했다 막이런면서 막 하잖아 고들갑도 말 안게. 우뜨 먹고 이거. 엄친님 <웃음> 오늘 빡겜 많이 하시네. 하긴 시작하자마자 마일이 없는데 얼마나 하기 싫겠어. 아, 맛있는 데이다. 이게 아마 다섯 번째 맛있는 데쯤 될 걸. 와, 이거 이성 떴는데? 아, 어떻게 죽여 보지? 반갑습니다. 요렇게 한번 가 볼게요. 요렇게. 두두두 두. 자, 요거는 내 이성을 바로 넣었던 거는 혹시 여기서 혹시 한번 껍질 두 개긴 한데. 와, 꽝. 아, 이건 아니구나. 아, 이건 아니야. 아, 그건 건 아니네. 그래도 어쨌든 연멸이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가 어, 완성되긴 했습니다 그렇네요 감자튀김 한결인 말대로 천사 덱 마엘 없으면 식체 선턴 마엘 킬 오케이 그리고, 마신덱, 연맬 잡으면 이김. 첫튼에 연맬 킬 연결했는데.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그나마 마신덱은 연맬이 없어도 꽤나 긴장감 있습니다. 아까도 보셨다시피, 마신덱은 연맬이 없어져도 찬들어 나오고 이러면 이게 그래도 마지막까지 모른다는 느낌? 야, 이거 한번 보겠는데, 딜을? 자, 한번 가볼게요. 고, 크덩, 어? 어자자자작? 지지지지지지, 요렇게 가볼게요. 팡! 야! 빵 50만, 50만? 나는 이 50만 정도 나오지 야아지 자, 자, 자, 자, 자, 이봐봐. 쿵, 일성이 20만이 나오는데. 필살기 50만은 뭐, 그 놀라운 수치는 아니지. 풀업입니다, 지금. 우와. 아, 아, 아, 아, 아, 아.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되겠다. 좀 길어졌네요.